아빠 말 m 지돈 많이 안 벌어도 돼 r 하게만살 r 그리고 n t wait s y g r u l o c e c l o s i don't c c l o s e u c l o s e u s t r o c l o s e up. a k g 는 미래 i 직업을 전행해 직사 정상을 찍자고 착각 나한텐 전하는 백말 하나 손가락 같은 거안 쓰고 직장 신사 임당 당기 a close up 인사 yeah, 동네 유명 래퍼 출신 t h 미입 u m a n rap 해 n y 주차 공간 n g r a n n y a c h jung that a k i n j o n o more no more scratch 더 o 어나지길 o 한 t 기사님이 준비해 e 시 it honey is an m on e m a t h project o u e e back s t r o n match roll is that s r o n g g i c fell a s 내가 back o n t my get it you found out at chi to manian bro need a one t t o sorry l t h r u l go s e u close i close up 사정 yeah. son 그래 yeah. close yeah. up yeah. Close that's why the g r e t AK 성공하는 life, 성공하는 삶, ủ a 버 a 말다 서로 o 는 n d 어 o 린날모 e b o t t a c tour e o t m i n e go to b o t t o e m i t d c i n go o h e a u t n t i g sang sang, a go l s o n t m e 이 like a s t g e t c h m e m e o c u n t b r e y o u l s c u f t m aye, nami do, d r a y 정해진 건 없어. 정하는 거지. Gasplan. d 차지해. I go. r y h m 울던 어린애 자 수만명 앞에서 우리 아빠 말했지돈 많이 안 벌어도 돼. 착하게만 살아. 그리고 오늘 행복하게. 음 아니, 아빠, 너와 생각 달라면. Sorry. e oh, 버려또 성공. 조준. Close u g r a t k in the middle i dash p l s n b e a m is so cold n l n a l o y s e r o u n r keep pulling me inside a closer o u d get closer so s t r o closer that's h great ak in the m i d d 다시 s h p l no don't stress